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 20강을 볼때 살펴본 바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크류 테이프 편지와 연계해서 생각해 볼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8절로 11절의 내용이지만 이 시간 관계상 이거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8절, 9절 말씀 중심으로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그리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신이 온전히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웃음> 전, 전반적인 내용은 마귀를 대적하면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미워했던 세력들이 주의 몸인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그것을 예고하셨죠 교회 안에 속했는데 누구는 미움을 받고 누군을, 누구는 미움을 받지 않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은혜가 없는 자들은 진정으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미워할 것입니다 하여간 주의 실질적인 몸에 속한 자들은 안팎의 대적자들에게 함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몸인 교회가 그런 미움으로 결코 질식되거나 함몰되지는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그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악랄하게 악행을 해서 현실적으로는 득세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의 몸인 교회는 도리어 오히려 그런 바람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 그 완성된 나라를 향해서 더욱 전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웃음> 이 본문 앞 부분에서는 교회 안의 젊은자들이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가 아,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아,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겸손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지. 이제 이 세상의 상대적인 그런 도덕관념으로서의 그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겸손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사도 베드로가 주의 나그네로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그 사나운 우는 사자 같은 대적자들을 물리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가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내용이 짧지만 다 의미 있는 말씀들로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8절에서 주의 낙은에 된 자들이 우는 그 사자와 같은 험악하고 사나운 대적마귀에게 공격당하는 형편을 염두에 두고 큰 틀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9절에서 그 대적마귀들의 공격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저를 단호하게 대적할 것을 말씀하며 그 이유가 너희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10절에서 그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강하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으면 더 단단해지고 힘 있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더 더운다나 이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제 더욱 성화를 이루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결코 어 그 피해가야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송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앞 부분에서도 송영한 내용이 사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마무리로 송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제 원수 대정마귀를 물리치고 마땅히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야 할것 고난 중에서도 목표한 대로 나가야 할 것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첫째 8절부터 보도록 하죠. 사아온 대정마귀에게 공격당하는 형편을 염두에 두고 큰 틀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주의를 환기시키며, 긴박한 명령을 각인시키듯이, 근신하라고 하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사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권면한 그 것이 있는데, 그와 동일한 맥락으로 말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파수, 파수 때 깨어라 뭐 이런 것으로 이 본문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 세력들을 어 구축하고 나가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그런 근신과 깨어 있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아, 그 깨우침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그리고 한계를 알고 세상의 상황을 알며 주님이 은혜의 토대로 어, 주신, 아, 그, 위에서, 성화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잘 써나가면서, 그, 근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죠. 그, 그, 그, 그 그거의 근거에서, 이렇게 근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할 수도 없는 걸 명령하시는 일도 없고, 방도도 제공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서 새 창조 재창조되어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중에 마귀들의 공격이 있으므로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 주님께서 종말론을 가르치실 때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아 24장 42절로 46절에 보면 "계속 그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든지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든지 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든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에서도 이 말을 사용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라져 핀바 되어 그 뜻을 좋게 하실까 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아무튼 베드로도 제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그 마귀들이 삼킬 것을 찾으며 두루 다니는 그런. 마귀들의 그 험하고 사나운 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명령을 긴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 목자가 이리 때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며 다스려 가듯이 이렇게 아, 주의 몸인 교회들을 이렇게 다스려 가면서 가장 아, 필요한 것을 긴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하는 이런 표현은 이 에스겔서 22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같은데요. 마귀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불의의 의의를 취하려 취하려고, 백성들을 강포하게 늑탈하는 모습을 우는 사자, 식물을 삼키는 이리 등으로 나타냈는데, 물론, 당대 그 주의 백성들에게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굶주린 사자들에게 먹히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드먼드 크라우니가 그 주석에서 밝혔습니다. 그와 같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두루 다니면서 삼길자를 찾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정에도 보면 그 두루, 두루 다니다가 의인 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고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언제, 김홍전 목사님의 사단에 대한 강론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그, 제가 좀, 이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좀 살펴본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사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그, 대적자. 대적한다. 적대한다. 어, against. 대항해서 덤비는 그런 그런 말입니다. 사단이라는 말이 원래.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단 뭐 마귀, 귀신 그런 유의 표현들이 여3세번 나오는데 그중에 70번 정도가 사단과 마귀라는 표현입니다. <웃음> 대부분이. 근데 어 우리가 저기 시프리는 비유 천국 비유가 나와 마태복음 13, 13장에 그 내용과, 그 병행구절 누가, 누가 보금과 마가 보금의 내용을 보면, 그 사단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마귀로도 표현되어 있고, 귀신으로도, 악한자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일한 세력을 그렇게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 음. 공중 이 땅에서 쫓겨나서 한시적으로 공중권세에 잡은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 봉생의 초, 초기에 보면 아, 그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아, 마귀에게 승리하시지요. 그 뒤에는 사실은 아, 더 어떤 사, 저희 음, 예수님에게 어쩔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사실 70인 전도 여행을 보내고 나서, 저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전도 보고를 할 때, 하늘에서 그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다 하는 내용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떨어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농명된 것으로 기뻐하라. 실질적으로 그 사단을 이기, 이기신 분은 주님이시고, 한시적으로 이제 저가 활동을 하지만, 그리고 특히 연약하고 교회 그 가라지들을 통해서, 어 연약한 사람들과 교회 가라지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지만, 아무튼, 어, 저, 저는 그 제때가 얼마 남지 않, 않아서 끊임없이 그렇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응? 그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미 이제 디데이는 그, 디데이는 왔지만 아직 부이데이는안온 그런 이미와 아직 상황 속에서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마귀들의 제한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이기게 하신 방식으로 물리쳐 나가라 한다, 막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사실 그 이렇게 깨어서 근신하지 않고 교회가 공동체로서 목표해야 할 것들을 그 추구하지 않으면 사단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건드리지도 않아도 자빠져 있는데, 건드릴 필요가 없지요. 주의 백성들이 성화를 이루고, 그 재창조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할 때, 이 사단이 활동을 하고, 사단이...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사단은 그 영적인 존재나 직접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연약한 자들과 그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나 그 박수 엘루마나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활동을 하면서 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표하신 대로 나아가는 일에 가장 극렬하게 대항을 한다 사단이 또 한편으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미혹하면서 근본적으로 나가야 할 때는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 꿈을 실현하게 하고 이 땅에서 본질적인 것보다는 부, 부차적인 것에 그리고 지, 진짜 정소를 어, 쏟아야 될 때보다는 그, 감정적인 데 치우치게 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이루어야, 그, 이루어야 될 것은 이제 못하게 하고 먼관계 우리가 스크류테이프 편지에서 그걸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에 보면 구절에서 대적 마귀들의 공격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저를 대적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너희만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각 지역에서 작은 공동체로 지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도 다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인간과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거기서 하와를 공격하는 마귀의 상황과, 상황과 행태를 보면 저 악한 자는 그 비스무리하게 진리를 말하지만 철저하게 인간 편에서 진리를 고쾌하게 하며 하와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귀가 시험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되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하도록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진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고 그 목표와 방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여 서 그것에 기초하여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믿음으로 대적하면 결코 삼길자를 찾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표하시는 일에 매진하고 있고 그그그 그, 그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형제들과 연합하고 있으면 결코 그 사단이 그 어떤 곳으로 시험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사단이 인간 중심으로 스크루테프에서도 우리가 계속 본 거지만 그 자기 소유를 뭐어 찾게 하고 말이죠. 자기의 꿈을 실현하게 하고 또 비이기적인 그 정신을 가지고 또 서로 싸우게 하고 그 주님이 그 주님을 믿는 때 우리가 이제 사단이 들어와 있던 게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을 때 나가면 소제되고 청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주님의 능력이 사단을 몰아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도덕적인 게 저절로 들어와서 채워져 있는 건 아니죠. 그, 그 채울 때, 마땅히 채울 걸 채우지 않으면, 인간적인 것으로 그냥 유지하고 있, 있으면, 일곱 마귀가 들어온다. 일곱 마귀가. 그거는, 주님이 초래한 게 아니고, 스스로 초래한 거죠. 주님이, 그 비우게 하시고 그그 거기 에마땅히 채울 것을 다 알려 주셨는데 그걸 채워가면서 온대정 마귀를 물리치고 형제들과 연합해서 그 본지 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아 않으면 이 사단이 스스로 이제 사단을 다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웃음>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저 본문의 내용과 흡사한데 말세에는 마귀가 아주 극렬하게 우리 신자들을 괴롭게 하여 옥에 던져 시험할 것인데 환란 중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진리로 무장하고서 근신하에 꾀해있으면서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도 피하게 되지만 진리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면 그 사람에게는 일곱 마귀가 들어가 옴삭달상 못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라도 내 유익을 구하라 하면 단호하게 대처하여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부인의 그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로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주님이 그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치려고 하는 그런 그 그런 그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치게 했다 그이 세상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권세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신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내용을 잘 알고 그 기초 위에서 자신의 변화된 공동체로서의 신분과 특성과 그 목표를 기억하면서 한편으로 마귀의 공격 특징과 그 한계를 알고서 대적하면서 나 아, 간다면 그게 이제 구세 믿음이 되고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구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미워한 세력들이 주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죄의 백성들도 당연히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시련을 받아 정금신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고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여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낙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 그와 같은 심정으로 고난당하는 백성들과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토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급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보화로 여긴 거예요. 고난 받는 걸, 형제를 위해서 고난 받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사도 바울도 로, 어, 어,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증거했습니다. 성신이 친히 우리 영어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뒷부분에서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형제들과 어떻게 그 고난 을 속에서 나눠야 될 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는데, 그, 베드로전서 20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크루테이프 22장에 보면, 주의 자녀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주의 자녀들이 이거 아, 저기 원 스크루테이프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자녀들이죠. 원수의 자녀. 순결하고 순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결하고 순진함을 유지하고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에? 전염병, 뭐, 이런 것에 벌벌벌벌 되지 않고요. 할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명수행을 늘 준비하고 살, 고 언제든지. 그 다음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멸망하는 자들 앞에서나 망하는 자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앞에서 그리 또의 향, 향기로 살아. 이네 가지. 참된 주의 백성의 그 특징이다. 이외에 그, 그, 삼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를 되져가면서. 자기 형편이나 생각하고 자기 행복이나 생각하고 형제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지 뭐 교회가 어떻게 진, 진행되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건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정적인 때 가라지처럼 이제 교회 행보를 단지를 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 밀과 쌀이 그, 가라지, 가라지, 쌀의 경우를 보면 가라지하고 알곡의 차이가 있죠. 가라지는 빳빳한데 그 알곡은 고개가 숙여져 있죠. 그, 팔레스틴 그 상황을 보면 똑같답니다. 마지막까지 모양이 똑같아. 그, 그러니까 그, 그 비유는 사실 붕 강사들이 잘못하는 거죠. 들으면 뭐 고개를 숙인다 이런 거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 사단의 그 자식들, 그 밤에 덧불이고 간 자식들이나 연약해서 거기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주님 앞에서 이제 까부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까부를 때. 밀까부를 듯할때 나타나는 거예요. 알곡은 떨어지지만, 죽정이는 다날라갈 거예요. 네. 경건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